와 한편아,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야, 진짜 어떻게 와, 야,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티가 나버렸다. 지난번에 이어서 러브러브섬 <웃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똥두 개를 모아오래요. 형 한편이 좀 치워줘. 한편아. 뭐? 너, 안 놀리잖아, 한편아 이제. 정말 끝까지 가고 싶은 거냐? <웃음> 바로 죽는 거 봐. <웃음> 죽여줘. <웃음> 어 한편아 그러면은 나 소개팅 컨텐츠 하나 준비해 보려고 랬는데 그것도 안할 거야? 아니 아직 죽이지 마봐. <웃음> 아 이것도 하트 쪼가리 모으기네. 아이고 소개팅 주최자님 제가겠습니다 제가겠습니다. <웃음> 방금한다고 소고 많으신데 이거 찍으세요. 정말 아낌을 이... 할게요. 러브러브 소 어. <웃음> 하기 싫구나 소개팅. 한편이 저러... 너 정말 겁나 못한다. 이 정도로 티 내면 어쩔 수가 없는 어? 응? 아닌데. 응? 투웨틴 응? 여성분인가요? 당연하지. 오케이. 한 팬군? 응? 신규 멤버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오빠라고 등장했던 걸 잊지 말게나. <웃음>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어, 봉이다. 진짜 진짜. 코낫 음. 어, 제가 봉을 가져왔습니다, 이요. 어 저걸로 때는 거구나. 이 봉은 음. 조수봉입니까,에요? <웃음> 어, 알 떨어졌다. 어, 뭐 그냥 떨어지네. 아니요. 알은 어다아 여기다가 여기다... 놓으면은 배에다 실어야 돼. 거 같은데? 어 배에다 실어야 돼. 그럼 배 위에 막대기 하나랑 알두 개네요? 흐흫.. <웃음> 도용해! 야 이거 버려! 막대기 버려 빨리! 나 <웃음> 정말 그렇게 선생님이야? 티 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어 <웃음> 야! 어? 어? 야 잘못했어! 야 꽃들을! 아니 진짜 가면 아 돼! 이거는... 아 이거는.. <웃음> 야 이건 진짜 고의성이 <웃음> 너무 보였다지. 와... 야 연, 이건 연비야. 연비야. 진짜 너어떡 하냐, 쟤. 원래 인기 많은 아, 여자가 최고야. 아, 아니 죄인이야. 제가, 아니, 제가 저, 봉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줄게. 요한 페라. 아 이거 한 페라 누워 있어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때 연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진짜 연비. 맞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러면은 한 페리는 <웃음> 따로 방 하나 주자. 그냥 사우나 같은데다가. 에야 진짜 어떻게 하냐. 아 정말 한 페나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야 진짜 어떻게 와.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티가 나 버렸다. 나한테만 말해 봐. 너 진짜지? 음 야, 담배 피는 여자가 이상형이야? <웃음> 담배, 담배 피는 여자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연비는 나네한 편아, 여기 저기 모닥불에 불 붙여서 여기 앞에다 노래. 불 붙여 줘. <웃음> 아니 뭐또왜 <너의> 불이 듯이. <웃음> 됐다. 어불 붙여 줘. 저희 가서. 연빈님건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너 진짜 네.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웃음> 네, 니코틴 다 들어갔어요? 너무 <웃음> 난 <웃음> <웃음> <웃음> 담배 피는 여자가 이상형이. <웃음> 아, 살았어, 살았어. 빨리 불 붙여 주면 사랑해 불장. <웃음> <장난>! 그럼 <웃음> <이런! 웃음> <웃음> 너 지금 니네 재를 알렸다.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아, 제발 이거 넣어. 이거 조립하는 거다, 블럭 뭐지 응? 저기 계단이 응? 하나가 응? 떼진 것 같은데. 형 제발. 내가 연비 형 이거 하지? 안 나요. 요가 자세를 연... 하게 해줄게. <웃음> 하나 둘. <웃음> 뭐? <웃음> 커플 요가 아님? 아! 건너가서 야, 잡아줘야 내가 돼. 내가 받아줄게. 한패나. 예. 됐어. 넌 이미 늦었고. <웃음> 왜 왜? <웃음> 손을 왜 잡는데? <웃음> 부탁 좀 드릴게. 요손 <웃음> <웃음> 따스하게 잡았어 지금. 아홉수 쓱싹쓱싹 썼네. 그러니까 누가도 삭하고 있나 했더니 대박. 머리털 뽑고 있었네. 2D형 머리털 다 뽑고 있어. 내가 이 빨갈리고 떼버릴 것이야. 이 2D 저항 없이 그냥 인사하고 있어. 뚜르디 <웃음> 뭐라도 해봐. 막으란 말이야. 나? 나는 이런 거안 맞기로 했어. <웃음> 여기를 <웃음> 어? 여기를 지나가면 재밌겠다. 결혼인가?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구랑 지나가면 누구랑 지나가야 야! 야, 야. <웃음> 우리 그러면은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두 사람만 지나가자. 대. <웃음> 이미 많이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갔어 저기 둘이. 근데 이거 못 놓쳐. 이거 딱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단 말이야. 일로 와봐 빨리 얘들아. 올라갔다 내려오면 개꿀잼. 어. 봐 봐. 근데 이거 맵 스케일 아. 봐엄청길어 게다가 미끄럼틀이 하나 더 있네 저기 언덕이. 우후! 뛰어. 뛰어. 뛰어. 아, 아, 스피드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버니. 버니야? 버니. 버니 버니니. 살리고. 버니 버니. 버니, 버니, 버니, 버니 발로란트 제일 잘해. 야 yeah! okay. 모자는가? 우와. Oh! 우와. <웃음> 우와. 연비 몸 가벼운 거 봐라. 예 안돼. 저기 몸 무거운 애도 왔네. <웃음> <웃음> 어... <자, 웃음> 다가라 앉았어 다가라 앉었어. <웃음> 출발해도 될까요? 네. Yeah. <웃음> 지금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뿌뿌. 어.. 여기 위에서 보니까 뷰가 좋네 후우, 뒤에 후우. 보시면 여러분들의 돈이 지금 타는 모습을 보고 아아아아아 있...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빨간머리 분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가드! 가드! <웃음> 막 크루즈 직기네 가드! 가드! <웃음> 크루즈 좋네예! <웃음> <웃음> 가드! 크루즈 믿어! 가드! 가드! 와밤 됐어! 우와 오. 오. 앞에 뭐 내려 오오! 오오! 오니오눈오니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아, 그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이루어질 거 같네요. 저 죄송한데 저한테 어깨 동무 왜 하시는 거죠 한편님? 로맨틱해서요. <웃음> <웃음> 이 분위기 좋지? 오빠 고생했다. 오빠 사랑해. 오, 미끄럼틀 있어. 오, 봅슬레이드 같아. 야야야야야야, 어, 야, 야, 야, 야, 야. 이건 재밌다. 야 이건 해야 된다. 어. 이건 놓칠 수 없어. 근데 복슬레이 같아. 봅슬레이 근데 오르막이네 예. 있 진짜로. 네. 올라갔다 한번 떨어지고 다시 갈까? <웃음> 누가 비빔밥 통 소리 내는지 자꾸. <웃음> 그니까. <웃음> 뭐 비벼 먹어요? <웃음> 이거 <웃음> 뭐야? 누가 지금 저 보울에 뭘 먹고 있는데? 뭐 먹고 있는데? <웃음> <웃음> <웃음> 방금 또 그랬잖아. <큰> <웃음> 어? 나 이거 뭔지 알아. 아빠가 해준 특제 누구냐? 비빔밥 같은 느낌이야. <웃음> 아, 혹시 이 소리야? 그러네. 새싹 비빔밥 누구냐고 <웃음> 누나네. <웃음> 아, 이거 다. <웃음> 나 마우스 돌리는 소리야. 아? 마우스 돌리는 소리그소리 n a computer, pessuding, b u l 아니 아니야. 아! 아! 오이 c 는 거지. 아, 진짜, 수댕이야 아, <웃음> 뭐야 아 뭐야 비빔밥 퍼먹고 있었냐고 아니야, 아니야. 아 내려가는거다 g o Oh, there you go, b a 야 y manyago. You g 야 y 어 jump 지미야, 나스이 <웃음> 우와,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속도가 주체가 안 돼. 저 어, 속도가 주체가 안 튕겨 나가는데? <웃음> 어. 막내 새 어? 붙어서 내려가는 중. 에린 <웃음> 놈들 내려가는 중. <웃음> 오케이. 아나졸. 펑펑. 아나 아니면 저. 근왜연안 와? 편 어, 그러게. 새싹비빔밥 드신대요 야! <웃음> 우와! 설마 저거 롤러코스터? 고아찔하 롤러코스터가 아 롤러코스터가 왜 없지 근데? 우리가 기차야 <웃음> 어그 약간 실망이야? 어 여기서 평점 내리기 할 뻔했어 조카야 삼촌 네 그런 무게가 식으로 해서 못 올라가요 이네 무게가 65kg야, 이 조카야 <웃음> 약해빠진 예. 그렇지, 버렸다 <웃음> 케빈님! 켄팬이 응? 65kg 아니에요, 49kg래요 어? 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이돌인데? 서로 설마... <웃음> 야, 자증나게 하지 말래? <웃음> 서로 몸무게 공유하는 사이? 아왜 몸무게 공유하는 사이가 뭐가 어때서? 이상한 거 아니야? 몸무게 맞아. 공유하는 게. 연비 27km잖아. 27km예요? 상기가. <웃음> 아니, 장기가 아니 26cm. 그러면 어, 6포예요, 그거? 라미 아 존나. <웃음> 나 초난. 아 뭐야? 라미 못 탔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우리 후진하는 중. 아 전혀 아니는데. 맞아 나. 제 개구라를 저렇게. 아니 왜안 끝나 이매? 근데 여기 뭐? 롤링 발칸 왜또 있냐? 롤링 발칸 쏜 다음에 아 옆쪽으로 코스가 또 있잖아. 아 뭐야 이거 다른 섬에서 다 모아 와야 돼. 와씨 빡센데. 이쪽 타고 갈 사람. 나면 왼쪽 섬 간면 왼쪽 섬. 그 와중 여기 두 개야. 아두 그래? 아두 개야? 야 뭐야 여기 아 저기 있다. 파라나트. 어, 잠깐, 두 개일 수도 있겠다. 그래 한, 한 섬에 둘다 있을 수도 있어. 라미야안 죽었지? 안 죽었어요 그래 이 정도에서 죽으면 죽어야지 어허 <웃음> <오> <웃음> 아니 죽으면 뭐 어떻게 하겠냐는 뜻아 캐릭터가 죽는다고? 음, 응, 응 캐릭터가 죽으면 죽어야지 뭐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게임 캐릭터 아니면 캐릭터 캐릭터 아, 아, 음, 어떻게든 담고 보려고 <웃음> 노란 조가가져가는 중입니다 널빤지 쪽오 한편 진짜 실력 보여주는 중어 한편아 봤대요. 네? 어, 아니야. 너 손에 순간 <웃음> 하트가안 보여서. <웃음> 맨손으로 와. 어, <웃음> <웃음> 한 편아? 어. 그렇지. <웃음> 그렇지. 여기서 잘해. <웃음> <웃음> <웃음> 그럼 뭐 아이고.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웃음> 형이할래요 이거? 노란색? 형딱한판 색깔인데. 이거를 넣어 주게나. 한 판군 색깔 그래. 색깔이니까. 야! 너 더러운 자식 함정을 파다니까. <웃음> <웃음> 남정봤어 방금 파란 조각 하나가 없는데? 파란 섬이 우리 섬이었는데? 어. 내가 갔다온 섬이었는데? 여기 있어 던... 여기 있어 던져서 놈 던져서 놈어치 <웃음> 와우 씨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코스 왜냐면 이게 관성 있거든? 빨라 음. 메데이 메데이 파란색 카드 떨어지려고 어한 패나 거 오케이 어디 어디 어디 니발 네 밑에 내발 밑에 있다고? 이게... 없이... 아 아니, 어,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떨고그고그고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다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바로다 계자를 뭔데? 바다 그러자.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역시. 똥케이커 e 지 s y 이 a s y s a 라 네오 암스트롱 사이클 아람스레트 암스트롱 아람스레트 암스트롱. 아람스레트 암스트롱. <웃음> 왜안 쏘지? 슝슝슝슝슝슝. 언제 쏘냐고요? 뭐왜 이렇게 맞춘지? 아! 오! 오! 오! 아! 오! 우와 대박! 우와! 오! 아, 두 솔렘? 예?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되지?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다. <웃음> 나 출발 안할 거야. 그런다고 쟤네가 오겠냐? <웃음> 신부님 입장하십니다. 아! 따다. 입장 따다! 아, 저, 저. 너? 고려장이라 들어봤니? <웃음>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목마 떼워주세요. 삼존. <웃음> <삼촌>. <웃음> <웃음> <웃음> Yes. yes, Yes. 이렇게 해서 러브러브 아일랜드, 아우 제대로 깨봤고요. 아 너무 재밌었네 이매. 또이 사람 거야? 음, 이 사람이 레전드라니까 맵 제작 진짜 잘해. 맵 제작자 이 분인 거죠? <웃음> <웃음> 누나 왜어 <웃음> <누워> 있어 <웃음> 누나? 사람 두 명으로 저글링 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캐비님 <웃음> 어, 라미 누나가 둘이에요. <웃음> 어, 저글링 공이 여기 있네.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첫댓은 <웃음> 좋아요, 댓글, 또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노바! 노바! 와.